이렇게 뭔가 머리까지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니까 좀 설레고 그 교복도 아, 교복도 보냈고 좀 네. 이제 오늘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도전했네요 원래 의상이 원래 의상이 이거였어요 그냥 이거였어요 근데 너무 양해형 여기 옆에가 막다 드러나가지고 제가 안 돼요 해가지고 이걸 입었거든요 뭔가 그 안에 누구로 다 들어왔나봐요. 원래 응. 그거였는데 응. 그걸 해서 조금 식구 금이어서입원는 무대를 제가 지금 셔츠로 입원을 했습니다. 응. 저의 꿈이요? 저랑 결혼하는 거. 오! 왜금그생각했어제 꿈은 <웃음> 아, 제아들이 제 어, 제가 세계를 앓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꿈입니다 저의 꿈은 그렇고요 그냥 진짜 그냥 막연한 꿈은 행복해지는 거? 예를 들면 1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역주행이 그런 꿈을 또 꾸겠죠? 네. 꿈은 임팩트가 정상을 찍는 거예요 그게 꿈이죠. 저의 꿈은 뭐라고 래요 그래? 세계평가 원래 꿈이 근데 가수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 가수가 됐으니까 권내 이런데 아니야 좀 뭐라고 해야죠? 1위 1위 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아 하나 더 있는데 제가 60살쯤 됐을 때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을 하나 낼 건데 그 앨범을 내는 게 있어요 60살 크리스마스 앨범 해주신 거죠? 제가 선보였어요. 작년에 한번 왔었어요. 안승찬 신부님 조금 저 있었는데, 전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막 우리 그때 막 퀴즈 퀴즈 때 보면서 엄청 뭐 좋아하고 오, 우리 대 네. 우리 있다 우리 네. 있다 네. <웃음> 그리고 막 귀여웠어. 막 인연도 그때로 처음 처음 네. 어떻게 찰지도 모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지금은 많이 그때보다 여유롭고. 그렇죠. 아, 우리도 경험이 우리 무대 경험이 많아어요 지금 어나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가 애들이 떨지를 않아. 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히려 막 올라가고 싶 어디 어고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안떨 거예요. 그냥 어 어디 지않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내가 네. 이렇게 하나. 내가 이쪽 들어. 이렇게 별지. 이렇게 나 네. 가서 이렇게 한번 찍고, 다음 다른 표좀해볼 거야. 네, 저 이제 나갈게요. 나. 괜찮네. 괜찮습니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아, 어렵게 하네. 그게 아, 어렵네. 게 아, 어렵네. 그게 어려워. 어려워. 이게 어렵네. 난 뭔가 했어 이게, 어. 어, 어, 되나? 이게 안 돼. 나는 이안돼오 <웃음> <웃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나온 요구해서, <웃음> 요구해서, <그래픈> 거. 이거 아 거. 안떨리 네, 방거 떨리지. 방금 요거서 약간 뭐 자, 걸어. 다 오늘 밤시한다이 심장이 없어. 죽을 고있으시짜예상 지금 아, <웃음> 제니가 그래, 옆에서 한숨 쉰데데이그 실로 가야 돼. 야정가실로이 포포를 또아 아닌 것 같은데. 또 아아 사실 저희가 이지게 웃음이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포토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림톤에서 시나 별만들도 어디 무표정으로 해야 돼. 안 우리 야사에 앉아야 돼. 동영가지로 열심히 했나? 열심히 했습니다! 어땠나? 신기했습니다! 어떤 게 신기했나? 카메라 엄청 많았습니다! 카메라... 떨리지 않았나? 떨렸습니다! 되게 떨렸다. 심장이 쿵쿵돼 어? 그거를 다시 한번해보 <웃음> 심장이 쿵쿵됐습니다 <웃음> 재밌었습니다! <웃음> 아, 네. 신기했습니다 동참 먹을 사람 가자 동참 어? 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해보려고. 내가 내가 널 붙잡으니까 옆에서 조수 조수기 잘 앉아 있어? 내가? 어. <웃음> 어디가? 재밌겠다. 형이 운전 할래? 아니. 그래? 형이 잘할 것같 형이 형이. 너 형이 잘할 것같아너 하고 형도 하게 그래. <웃음> 아 진짜 아, 아말말 말, 말, 진짜 진짜 멀리네 아이맛있어요 뭐예요 이게 다 진지한 표정 하자 그러면 다고있잖아요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어 진짜 못해 저 원래 뭐, 그냥 운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또 하겠어 저요 예 상이요 상이요 문제요 예 문제는 거의 범퍼까지 뛰었어요 제가 제가 운전하는 요건 뭐만 뭡니까? 네. 분노의 일주죠 분노의 일주일 영화는 분노의 일주일이죠? 분노의 일주일이죠? 분노의 일주 긴장됩니다! 신기합니다! 갔다 올게 오빠 일하고 올게 나 오빠 할거야 이제 얘기 안할거야 오빠 갔다 올게 안녕 안 가면 돼 신납니다. 아 오늘 진짜 네, 저희 가 진짜 ج�일 많이 기다렸다선 어, 정말 열심히 <웃음> 내려오겠습니다. 파이팅, <재밌게, 재밌게. 웃음> <네네>. 파이팅. <네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일어났어. 보상이 필요해. 멀지.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건 있어. 자꾸 도톰한 거 뭔지 생각해. 자꾸 도톰한 거. <웃음> 일부러좀 이쪽으로 갔거든. 야. 갔다 왔는데. 이게 원래 이, 이 타이밍이 까먹은 거야. 그래지 아, 한번아나 봤어, 나 봤어. 아, 못해야지. 괜찮? 근데 네가 생각한 것만큼 그런 사람 태안, 나만 나, 나만 하는 실수. 우리가 이게 뭔가 공진했어. 크게 이렇게 한거 아니지 뭐. 잘 했네. 우리 그래. 근데 나도 안 줄, 솔직히 안 줄, 그러니까 안급 그러니까 먹을 줄 알았는데 가니까 사람이 뭔가 하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뭔가 막 그런 게 생겨봐. 막 더막 잘해야 될것 어. 같은 뭔 힘이 들어가더라고.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어. 뭐 공부해야 될것 같아서 같은 막 이런 게 생기고 아직 우리가 신이었어 그런 걸좀 빼야 될것 같아 앞으로 드림 콘서트는 더 잘할 거니까 당연하죠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여유있어지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맞아 맞아 일찍 끝나고 스크르텍 하고 뭐 계속 무대를 하면서 여유를 점점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드림 콘서트 때는 조금 더좀 노련하지 않을까 그럼요 태호 형?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아 맞았어요 네, 네. 짠! 네! 어땠어요? 아... 제가 지금 방금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네뭐응 어, 음, 생각보다 되게... 라이브 잘했어요? 어, 라이브는 잘안 들려요 응응걸려가지 근데 되게 잘했어요 아... 만, 어, 만, 100% 만족은 하하지만 한... 80%? 귀엽게 잘한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사람이는저저좀 어, 놀란 게 저희가 이렇게 딱 이제 대기하려고 했잖아요, 무대 뒤로 네 근데 이렇게 관객, 관객분들이 많을지 몰랐어요 깜짝 습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또 무대에 딱 쓰니까 굉장히 없어진 줄 알았고요 네, 다음 <웃음> 사람 인터뷰로 가볼게요 네, 임팩트 제업군? 네무대 어땠어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좋았어요 아, 끝이에요? 네 잘했나요 오늘?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저도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재밌었어요. 역시 드림콘서트. 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드림콘서트에 보러 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무대에 서게 돼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짠! 짠.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실에 오게 되었어요. 어, 어떤 특별한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음, 많은 분들께서 어, 태호 노래 좀 많이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 녹음실에 왔습니다. 어, 아 그리고 요즘 좀 기운이 많이 없어 보이는 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기운 내가지고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항상 밝은 모습이 제일 보기 좋고 그래야 저희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저희 밝은 모습 항상 좋아하잖아요. 그쵸? 항상 파이팅 합시다. 어, 오늘 제가 불러드릴 곡은 묘해 너와라는 곡이에요. 어, 자주 저도 즐겨 듣지만 노랫말이 너무 이쁜 그런 노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은 메시지를 전달해드릴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웃음> 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잘 들어, <목소리도> 네 생각이 꽤 즐겁고, 네 생각이 더 괴로워 이상한. 누굴 좋아한 단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앞을 걷다방 공 기가 좋았어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 어. 한글내주